아도아하겠리아드아리아 아리아드, 아리아드, 아리아드, 아리아드, 아리아드, 아리아드, 아리기드아리리아드리아게 아리아드, 아리아드, 아리아는 아리아드, 아리아드, 아리 매운 돌을 채워주세요. 콘프로스트 넣듯이. 초코볼! 이제 시리얼 넣는 느낌 아니까? <웃음> 아! <웃음> 아, 잡아주세요. 아. 제가 심어봤어요. 진짜 심어봤네요. 이렇게. 김왕빵. 피지 깔아주면 안 돼요? <웃음> 씨. 씨, 씨, 씨를 뿌리고. 아직밖에 몰라요 난 눈물을 주네요 우리 아빠너는데겁 그다음에 구멍을 뚫을래요 씨앗 넣을 구멍. 구멍? 어디? 이렇게,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뚫던데. 씨앗이 잠깐 기다린다. 이해하겠니다 다음에 씨앗이 심어? 씨씨 씨를 넣어. 귀엽다. 그렇죠. 씨앗. 우와, 어, 어, 뭐야? 오이 오요야 어? 네. 이게 하나씩 심어야 되는 거예요? 준아, 어저 구멍을 네. 생각보다 많이 뚫었네요. 들어가는지도 모르겠는데. 아, 그쏙 들어가는데? 이쪽 <웃음> 그쪽 어, 끝에 오. 두 개가 있고. 오, 딱 맞는데? 천는데데 <웃음> 자, 만게 물을 줄게요. 나만 믿어. 내가 방울토마토 먹게 해줄게. 끝이야 와! <웃음> 이름을 지어줘야 돼. 우리 이름 지었어. 이름. 뭐예요? 둘이 붙어서 이름 설명해주세요. 음, 음. 저희 이름은 아 적는 거예요? 네. 우리 우리. 내가 적어줄까? 아 네. 네. 오, 저희가 한번 저희 팀명을 얘기를 해볼게요. 네. 방울방울 시안이와 준이. <웃음> 저희라고 생각하고 저희 정성들여서 이 친구들을 키워보겠습니다. 방울방울 시안이와 준이. 네. 서주주요요1차 이리차! 잘 키울 수있차 이리차! 이리차! 이 이리차! 이짜신 이리차! 이리차! 이리 기억이 안나네 <웃음> 여기 여기 안싶어 아 귀엽다 <웃음> 저울지다 오늘 울지마라 울지마라 울지마라 널이라도 무랑불무랑어